버리고 싶어. 어 박세인이다 오비키네? 와너 그거 젤리볼이냐? 어 어제 아빠가 사줬어 와야나한 번만 만져보자 음, 싫은데? 아왜 이렇게 못돼 먹었냐 너는 나 원래 못됐어 시비 걸지 말고 저리 갈래? 아 어, 짜증나 와 나도 말랑이 많거든. 흥 쳇. 어우, 박세인 진짜 못때 먹어 가지고 젤리볼 좀 있다고 되게 잘만 척하네. 아우. 오, 짜잔! 젤리볼 만들기. 진짜 젤리볼은 이따가 엄마 오면 인터넷으로 사달라고 그러고 지금은 이개구리알로 젤리볼을 만들 거예요. 히히 히히 히 재밌겠다. 먼저 개구리알을 물에 넣어서 불려줍니다 이렇게 한 몇시간 있어야 되는데 몇시간이지? 3시간? 그동안 저는 숙제를 하고 있겠습니다 아 잠들어 버렸네 아 개구리알 어떻게 됐을까 개구리알 어, 와. 우와 와 신기해 이거 하얀색 뭐야? 개구리알 완전 재밌어 우와 우와 여기 색깔이 너무 예쁘다 근데 약간 핑크색 도는 그런 색깔이고 모양은 완전 타피오카 같아 먹으면 <웃음> 좋다 우와. 이거를 이제 풍선에 넣어줍니다 깔뜨기에 끼우고 이렇게 오, 이 안에 개구리알를 넣어줄 거야. 오 튀겨, 튀겨. 오, 오, 오 바닥에. 우와, 우와. 주재밌어 우와, 우와, 우와. 이렇게서 슝! 워터 슬라이드. 하하하. 우와. 우와. 어, 크렸다 어. 실패해서 음. 다시. 아 이제 이렇게 꾹 잡고 넣는다. 오 들어갔다. 오 이렇게 하나씩. 하나씩 넣어야 돼. 능가진 음. <웃음> 말. 여러 개 더... <웃음> 우와! 재밌다! <웃음> 우와 오오 막 충격 충격 이 안에 다 들어갔어 지금? 우와 우와! 우와! 이 위에 봐봐! 이렇게 저 다시 한번어트슬레드 가볼게요! 자 준비! 3, 2, 1! 우와! <웃음> 오! 다 들어갔어! 우와! 지금 이렇게! 이거 젤리볼보다 더 재밌어 솔직히! 이렇게 한 다음에 여기에 이제 엄마 화장대 위에 있는 오일을 넣어줍니다! 오이... 키키... 키키... 오이 이거 얼굴에 바르는 오일인데, 저는 여기에 넣어볼게요. 이제 풍선을 묶어주면 완성. 오, 풍선 묶어주고, 우와~ 잘 됐다! 우와~ 젤리볼이다젤리볼 우와~ 그거 신기해, 진짜 똑같아! 우와, 봐봐. 젤리볼. 이 안에 개구리알이 들어있어요? 다뽀게 버릴 까요안뽀이진다 젤리볼도 이렇게 만들 수 있다, 이거야. <웃음> 오, 오, 우와. 오, 신기해. 오, 신기해봐 봐. 오, 색깔 예쁘다. 맞지? 사랑해요, 좋아해요. 사랑해요 나이 비키 어, 엄마다 이 오일 엄마한테 걸리면 혼날 텐데 아 어떡하지 어 비키 있었니 아 어, 택배가 왔나 보네 택배 무슨 택배 무슨 택배가 왔지 어 이거 그거 같은데 어너 그거 말랑이다. 말랑이 너가 이 구슬 들은 말랑이 사달라 했잖아 엄마가 인터넷으로 주문했지 이게 왔나보네 응? 어 정말이네 젤리볼이다 어 <웃음> 그게 그렇게 좋니 야 이제 그만 사어 여기가 딱 끝이야 응? 어 엄마 최고 <웃음> 근데 저건 뭐야 엄마거 아니야 그게 저걸로 뭐 했어? 아니 그게 젤리볼 만들기 하느냐고 이 안에다가 좀 넣었어 저거를? 풍선에? 어. 아이고 아 엄마가 이거 사주는데 이거 그냥 만드는 이거, 이거 사는게 훨씬 낫겠다 아니 박세인이 놀이터에서 만났는데 이거 갖고 있다고 엄청 잘난 척하잖아 나도 갖고 싶은데 아, 아우 진짜 얘네 좀봐 그렇다고 아우.. 저거 안 사줄 수도 없고 지금.. 안 사줄 수도 없고 이거 어떻게 미치겠네.. 아무튼 나 이제 젤리볼 있으니까 만들기도 대성공할 거야! 대성공은 야 원가도 안 나오겠다. 대실패야. 젤리볼도 만들고 젤리볼 갖기도 대성공! 아우 지겨워.. 죄다 말랑이 파비시 아주..